저희는 유주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네. 좀 찍어주세요, 감독님. 아, 이거 보세요. 유주청입니다. 유주청을 담가보겠습니다. 모든 열매를 지금 다딸 거예요. 음, 지우가 다 올려봐요 음, 유주 열매는 지금 110g 이기 때문에 청이기 때문에 유주 열매의 그람수에 맞춥니다. 110g에 맞춥니다. 1대1의 비율로 맞췄습니다. 지연 이거 자를게. 이제 씨를 다빼줄 거야, 우리가. 잘익거지 지우야. 이렇게 해서 밀병에 담가 줍니다. 우리 어, 우리 정원가 이거 다 들어갈 거야, 그 안에. 설탕. 우리가 지금 유주청을 만드는 거정원야나뜻하게 음, 유자차처럼 따뜻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어, 차로. 되지 만든 맛은 맛있을 거야. 자, 그 이제 중간 만들... 중간에 정말 설탕을 이렇게 쳐 줘야 돼. 아 버무려야 돼. 이렇게 유주청을 다 만들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제 2주... 이게 바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뒤에 먹을게요. 여러분, 드디어 유주청이 완성됐어요. 유주청 완성됐어요. 유청 차를 한번 우리 정가 마셔 보겠습니다. 음 어떤 맛일지? 잠 불어서 먹었어요. 오 맛있다. a c t 말할 수가 없어요. 대박이지. 조금만 있어요. 유타 타러 와서 엄청 덥고 그리고 완전 냄새도 어때 정말 냄새도 향긋하지. 오 너무 향긋해. <웃음> 와. 동호랑 지무랑 같이 만든 유주총차 야맛있어 음, <웃음> 너 어, 너무 맛있어. 어, 어. 설탕에 일단 절여야 아, 됩니다. 잘라서 씨도 네. 빼서. 씨는 빼서 나중에 우리가 또 이거를 유주 나무로 키울, 키울 거예요.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 나요. 음. 와 맛있겠지. 유다 한번 넣어볼까? 설탕. 유가 어? 응? 너무 다 한번더해래나 지우가 넣어보겠습니다. 지우가 해봐, 잡아봐. 이 놓으세요. 잘했어. 와 잘한다. 이거 보세요. 진짜 맛있겠죠? 이 설탕이랑. 유주 열매와 설탕의 비율은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지야 많이 많이 넣어서 되나? 어 거기는 설탕 만다 넣을 거야. 자. 허... 설탕 다는데 다 넣어도 돼 아빠 나도 뜨고 싶다 음. 자. 아니 나이거설탕 뜨고 아, 싶다 아콩나물 보고 싶어? 응 자, 아빠 주고 방금 가요 우리 어린이 썩고 담한 <담배지. 웃음> 방에만 만지 마요 면안가살어요마누지사먹겠요 말고 치 있어요. 뭐 그런가? 야모채야. 엄마 대태로는 해치도 만들어요 유주청 아빠랑 오빠랑 맛있게 만들었어요. 네.